오늘은 체로키입니다. 자 체로키 말 중에 자 올드 우리말의 옛적입니다옛적 엣지 옛적. 올드 그래서 우리말의 옛날 옛적 우리만 옛날 옛적하면 예적 옛적 이런 발음을 한게 아닙니다. 엣지 엣지 올드 엣지입니다. 엣지. 자 그럼 체로키만 이거를 옛날 옛적이라고 말을 했냐. 자 방글라데시 벵갈어자 방글라데시 벵갈어에 지금 아이고 자 옛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옛날 아띠입니다 아띠 아티. 아띠 똑같습니다 체로키 엣띠 방글라데시 아띠 자, 그래서 코리아가 옛적 이겁니다. 옛적, 방글라데시, 아지 체로키 엣찌 영어의 올드, 안찍 골동품 뭐뭐골동품인 예? 명사 형, 형용사 이게 다 같은 겁니다. 이게 옛날에 아주 그냥 비슷비슷한그 어, 언어 생활을 사람들이 하고 살았습니다. 아니, 방글라데시 그 거기서 지금 거리가 어딥니까체로기까지 지금 예? 우리쪽으로 거쳐 코리아로 와가지고 코리아에서 저 아메리카로 넘어갔잖아요 이, 이래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서쪽으로 잉글리시로 들어가고 예? 코리아로 들어오고 코리아에서 또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이 단어 하나로 이런게 보입니다 예측, 아지에지올트 안틱